구독 좋아요. <웃음> 뭐예요? 모형수 하나 난 찍고 저 찍어요. 에이든님 서프라이즈로 저희가 특별 영상 하나 만들어드리려고. <웃음> 솔직히 모형수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맞다. <웃음> 오 진짜야. 아, 저 찍는 거예요 오늘? 아 잠깐만 잠깐 저 컷. <웃음> 뭐예요? 이게 뭐야? 아 잠깐만 그러면 모험가를 만나니까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모험가님을 만나는데 편하게 올순 없지 열심히 네여기 어딘지 아세요? 아 보십시오 얼마나 높습니까 몇 층으로 가야 돼요? 76층 76층? 엘리베이터 탄 타지 않습니다 에이드는 걸어서 올라갑니다 76층 끝까이거 아, 감히 모험가님을 만나는데 편하게 올라갈 순 없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도 안 춥다 어? 춥다. <놀람> 봤죠 이런 열정 에이드이 보여줍니다 모형수는 보여줄 수 없어 문을 열어라. 이게 아닌데요? 여기 아는데요 어, 우 자동이야, 자동이야. 어, 저기 보이시나요? 모험가의 흑정령의 초대 멋있지 않습니까? <웃음> 이야, 저기 <저희> 흑정령도 있어요. <웃음> 이야, 이거 뭐야? 안녕. 어, 이거 뭐예요? 어, 다양한 무기들. 예, yeah, 짜. 이게 바로 호텔에서 먹는 밥 호텔 직원 밥 보세요 아 저는 호텔에서 와서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이거 뭐 직원들이 먹는 밥입니다 오 이거 봐 이건가 봐요 퍼즐 퍼즐 뭐야 뭐야 그가아 여기다 여기다 아닌데아 아, 여기다 뭐야 이거 좋아 좋아 빨라 빨라 오 어, 이거 뭐야 얘는 오 어, 이거 이거? 됐나요? 좋아. 써주세요 에이든 먼저 A도 맞으니까 A는 5 4초 현재 1위 세계 1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린 출근 중. <웃음> 아이스 아메리카 6잔. 사이즈는 어떻게 드릴까요? 어, 사이즈는 저만한 거 주세요. 모용순. 와, 펜레이크 봤어 나는! 나는! 왜 뭐야 이거? 나는! <웃음> 모험 가입 한다면서 이게 뭐예요? 나도 해줘요! 모험을 아, 받아야지! 왜왜안받 그러니까 <웃음> 너무, 야, 너무 <웃음> 추한데? 아 내가 공유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이거 사진 같은데? 볼배빛은 모험 가입을 못 대신 네. 골대기, 뭐좀 있다가는 촛불 붙여서 다 올라와야 돼네 예, 이거는 치즈 보고 멋있다 아이 때. 이것도 아, 이 에이든 TV에 이거 다 깔아 주실 거예요? 아, 그렇죠. 메이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 뭔가 똑같아요. 아니, 이좀더 생기가 있어지고 아, 이술에뭐 같... 바르신 거예요? 공기를 만들어 달했더니 네. 오, 이제 네. 많이 오셨네요. 제가 한번 여기 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나름... 어, 안녕하세요 저 아시나요? 에이든 어? 아,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패치노트 쓰고 이벤트 공지 올리는 에이든입니다 아, 화장실 갑니다 쪽이세요? 저랑 같이 가요 어, 제가 한번 찍어도 될까요? 어,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와 예쁘다 예쁘다. 어, 어. 다음 분 혹시 어와모험가리가딱 네. 어울린 아이템. 와 제가 키가 커보이게 보여드릴게요. 네, 슬슬 인터뷰를 한번 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코스프레가 아니었. 코스프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원이에요. 어살 찍어요? 저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니 같이 말고요. 네. 직찍만들 아, 직직이요? 이렇게 잡아주 찍고 계세요?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지금. <웃음> 어. 서자 잠깐 짧게 얘기 한번 나누실까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이집아메리카노 맛있나요? 아메리카노 아니군요. 어때요 마카롱 어때요? <웃음>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웃음>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안돼, 치면 안돼요. 어떤 거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왜 <웃음> 몇시에요? 금시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시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정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패치 노트를쓰는 남자 10A입니다. 영상을 통해 인사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모뭔과 분을 직접 만나 뵙게 될수 있어서 도저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하게서 소개적으로록 놓으시. 네, 이정호 경력자는 다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로이러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이 어 떨려 떨려 어근잘는지모르어한번 아 <웃음> 아니야 맨이냐면 흑정, <웃음> 흑정령입니다 정령이될야댓글 있었어 이번 <웃음> 아술안 아, 먹었습니다 강하게 보여다차의 이벤트가 진행되고요의 공식적인 사는여기까지다여서진행을더어했습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어, 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무슨 시간 제일 좋았어요? 아 네. 아 역시. 어 아, 아, 제가 잘렸는데? 아 죄송합니다. 답보죠 답보여. 하나 둘 셋. 레디, 액션. 대가리 박아요. 밥도 못 먹고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어첫 유저 간담회 니까 되게 부담도 사실 많이 했고 걱정도 좀 많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모험가님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미흡한 면이 있을 수도 있었,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어서 아, 다시 할게요 처음에 되게 많이 떨렸어요 모험가님분들도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그런 기운을 많이 느껴서 저희도 되게 힘을 낼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인가요? 송피디 <웃음> 어땠어요?